<웃음> 너 재미있는 사람이구나. <웃음> 나한테 까부는 건가? <웃음> 자, 더 가까이 와볼래? <웃음> 너도 별거 아니네. 가끔은 나도 슬퍼질 때가 있어. <웃음> 날더 재미있게 해봐. 뭐야? 지금 날 놀래킨 거야? 네 실력을 보여줄 때야